외상성 뇌출혈로 외상성 치매장애보험금 합의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면 추가 보상은 불가한지 여부에 대하여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가합 5339-562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2010년경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외상성 뇌출혈종 및 출혈의 상해를 입었으며 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외상성 치매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을 받으면서 이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각 후유장의 담보를 각각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가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유효인지 여부. 피고가 2011년 10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지급료 8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입었음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는 지급률 6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임이 인정됩니다. 제2병원 및 K병원의 의료자문에 따르면 제2병원 교수 L은 위 진단서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9개월 만에 작성된 것이어서 향후 호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심리평가 결과를 근거로 장애를 평가하였으므로 과장하여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2011년 7월 2일 경도 침해 수준, 2011년 10월 20일 심한 침해 수준이라고 진단된 점에 비추어 침해 검사의 신뢰성도 충분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로 추정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정밀검사를 통한 후유장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제출되었으며 K-병원정신과 전문의 M도 같은 의견을 기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 사정사 아이가 상해보험 사건에 관한 손해 사정 업무를 벗어난 법률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할수 없습니다. 쟁점 나이 사건 합의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시가 원고에게 이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원고와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 즉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는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설령 씨가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외상성 침해 상태가 지속되어 회복이 어려웠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씨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본인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할 것입니다. 쟁점 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할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피고의 위주장을 이 사건 합의 당시에 피고의 이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외상성 침해 증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그 추가 부분 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볼수 없다는 취지로 선회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부터 약 18개월 내지 24개월이 경과한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아서 피고 측에 재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를 거부하고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내지 피고를 대리한 시가 피고의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